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방구석 게이머 심플입니다. 한달 전에 충동구매한 게 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템 순회하는 도중에 발견했어요. 바로 비트보이라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검색해보니까 꽤 유명하더라고요. 뭐 가격은 35달러 정도라고 써있는데 최근에 알리에서 쿠폰을 많이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구매 가격은 배송비 무료로 한 30달러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원래 느린 건 알고 있었는데 뭐 3월에 주문하고 그렇게 기억해서 잊혀질 때쯤 되니까 배송이 오긴 오더라고요. 거의 뭐한달 정도 걸렸죠. 아니 근데 여기뭐 두부라도 썰어넣나? 뭐 이렇게 박스 가작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구성물이 작습니다. 박스 뒤에는 스펙이 간단하게 써있는데요. SD 카드 지원, 헤드폰 지원, IP 스크린, TV 아웃. 뭐 다른건 모르겠는데 IPS 패널을 쓴건 굉장히 장점이 되네요 구성물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SD카드 리더기 SD카드 본체 TV아웃 단자 마이크로 오픈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이게 끝이냐고요네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고 4만원치고 구성물이 아주 나쁜건 아니에요 한번 본체를 한번 꺼내보죠 사이즈 비교를 위해 비교 대상인 담배값을 한번 올려봅니다 참고로 전 담배 안핍니다 라이터랑도 비교해봅니다 카드 자일리톨,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포스트잇 게임 패키지, 블랙팬서, 펭귄모자 기본 구성품이 SD카드가 들어있는 줄 꿈에도 몰랐는데 여러분은 저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외관은 기본적으로 깔끔합니다 마감은 약간 어색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배터리는 700mAh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네요 배터리는 GBA-SP와 동일 규격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리에서 대용량 배터리를 따로 구매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배터리로 게임을 풀로 돌리면 3시간 정도는 갑니다 물론 3시간씩이나 할 일이 있겠냐 싶겠지만 버튼 상태는 탱탱해요 확실히 뭐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단어가 없네요 솔직히 너무 탱탱해서 제 기준으로는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구동은 간단합니다 기본 구성품인 sd 카드를 꽂고 전원을 키면 됩니다 sd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그런건 안 적혀있어서 화면을 보시는대로 이런 방향으로 꽂아 버리면 됩니다 화면에 들어가보면 기본적으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os 화면에 진입하네요 듣자하니까 커스텀 파웨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스박스, NES, 네오지오, gba, gbe, 원더스완, psx, 세가제네시스, 슈퍼닌텐도 등이 있네요 게임을 구동해보겠습니다 고전게임아버지인 롱맨2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만져보는데 화면이 기가 막힐 정도로 선명하네요 역시 IPS 패널의 힘이 굉장합니다 다른 레트로 기기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 비트보이와 견줄만한 패널을 가진 MU기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조절 키가 없어서 사운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AB버튼을 눌러야지 조절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물리키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검은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밝기 조절이 되네요 다른 것도 돌려보겠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사니까 게임도 사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일부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한때 국민 게임이었던 소닉3입니다 어렸을 때는 바로 옆이 친구 집이었는데 메가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CRT 브라운관에 메가드라이브 연결해서 소닉 꽂아두고 저녁까지 지켜본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제 것이 아니니까 거의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메가드라이브 카트리지 보다 작은 게임기에 소닉이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음... 음... 역시 화질 때문이라도 게임이 굉장히 할만하네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닉은 굉장히 체감이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게임 속에 세이브를 지원하지는 않아서 가운데 있는 R키를 눌러서 강제 세이브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사람마다 호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 줘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게임마다 프레임이 약간 들쑥날쑥 하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단점을 찾긴 어렵네요 물론 방금 열고 한 단점 모두 펌웨어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기본적으로 담백감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조작감이 불편할 수 있는데 휴대용 미니 사이즈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R키, L키의 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버전이 나올 때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송 다 짜놨더니 방금 전인 5월 15일 저녁에 비트보이 V4의 실물 공개와 예약 구매가 떴습니다 그것도 방금 전의 열고한 단점을 거의 다 보완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아니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기기가 나오나? 초기 게임보이 모델에서 십자키와 버튼이 양쪽으로 나뉘는 모델로 변경되는 대신에 L키와 R키가 탑재가 되고 볼륨 다이얼이 생기며 배터리도 1000mAh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약 구매 중으로 예약 구매 고객에게는 35.99달러로 판매하며 6월 15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제야 단점이 거의 보완되는가 봅니다 비트보이 V2도 구매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예약 구매를 했어요 사실 여태까지 티 안나는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많았지만 이번 제품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신제품이 도착하면 기존 V2는 필요하신 분에게 나눠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IPS 화면에 한번 놀라고 가격에 두번 놀란 레트로 게임기인 비트보이였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각자 다르겠지만 이 정도 화질의 가성비 있는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물론 라이선스는 1%도 안 들어간 게임기라 무턱대고 롬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기 힘든 레트로 특성상 별수 없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구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메리트 있는 기기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장난감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